얘들좀 보셨어. 완전 귀여워. 아, 예. 어떡해. 어떻해 EF라 어떡해요. 말라. 아, 너무 귀여워. 입 모양이랑 물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근데 소니 엔제보다 물리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어느 게더 마음에 드시나요? 택배 상자가 두 개가 정확히 배송됐습니다. 뭔지 몰라도 한번 뜯어볼게요. <목소리로> 우와!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던 건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와! 넬리 양모볼입니다. 저, 이거. 건조기에 으려고 이거 건조기 양모 어 건조기에 이게 들어가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다 컬리 트는 힘들 뭐라 뭐라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 음. 멜음리스양모 어오 대박 저금통 저금통으로 쓸수 있어요 오 좋다 오 너무 좋아 이거 이제 건조 건조기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거 양모를 넣으면 건조 시간도 빨라지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건조기 쓴지좀 됐는데 냄새가 안 좋다고 하더니 진짜 냄새 양모해요. 얘네를 이제 건조기에 넣어서 같이 건조하고 너희들 카우와이 볼록 튀어나왔어 안에 볼록 튀어나왔어 아 이게 상자 너무 마음에 들어 얘네 네 개를 넣어서 이제 같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짠. 물까 물까 물까 물까 물까 물까 물 물까 물까 물 물까 물까 물까 물까 물까 물까 물까 물까 물까 물까 이까물이물이 물까 이까 물까 물까 가까어까 아, 그래서, 부착이 돼 있어서, 빼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새끼가. 아, 오늘 쓸거 같다 왔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본드로, 붙여놨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이게, 이, 시크릿, 이게, 음, 리미티드 에디션의 얘네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짠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원숭이잖아 고릴라 고릴라에요 고릴라 소니 고릴라 넌 어, 고릴라. 어, 고릴라. 아이고 잠깐 여기다 올려. 올리는... 놔넌고릴라였어얘 고릴라예요. 너무 귀여워. 완전 왜 희마장 귀여워. 희화장 귀여워. 아이고 완전 <웃음> 귀여워. 일단 이렇게 서 있어요. 오 근데 되게 인형이 속고 같아요. 단단해. 지 까 개인적으로 음 아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울 저는 아울이 나오길 바래요. 왜냐면 불을 가져다준다고 해서 저는 아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속물인가봐요. 아울 아울 나와라 아울 나와라 아울 나오면 뭔가 뭔가 뭔가 야.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저 느낌? 야. 헐. 헐. 헐. 아, 진짜 슬퍼. 왜 똑같은 걸 보냈어? 아, 진짜. 아 아, 진짜. 고릴라만두개야고릴라만두개야 아. 애들은 너무 예쁜데요 고릴라만둘개요아 나한테 너무한거 같아요 얘네들 디테일 보소 아 이거, 우리 조카 하나 가져다 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어, 우와. 목기 빠져. 이렇게. 아,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네요. 아, 진짜. 귀엽다. 귀여워. 몰리. 물리. 몰리는 다른 걸 샀으니까. 근데. Okay, 오션 몰리. 저는 이 오션 몰리 중에. 음.. 스타피 f 얘가 제일 예쁜 o 같아요 스타피 a 였으면 좋겠어요 s Mr. Kestel. Dun d u 아! 얜가보다 귀엽네요. 멀리 너무 귀여워요. 이것만 봐도. 물리 너무 사랑스럽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네 둘... 생각해보니까 그냥... 같은 애들 형제처럼 쌍둥이처럼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쌍둥이 다 생각하네. 딘딴따르른 딘딴딴르른 딘딴딴르른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얘는 몰리는 팔도 돌아가요 고개도 돌아가고 팔도 돌아가요 근데 소니앤젤은 팔이 붙어있어요 그냥 고개만 돌아가요 아 몰리 아 몰리 너무 귀여워 몰리야 어 올라갈 수 있니? 아 너무 귀여워 아 근데 고래 너무 귀여워요 고래가 너무 귀여얘 눈도 색깔 봐봐요 아 너무 예뻐 키덜트 키덜트 이거 스쿨 몰리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아 스쿨 그 몰리는 아 잠깐만 아 여기 유치생이 있었는데 아 얘였으면 좋겠는데 얘얘 얘. 이 없네. 아 근데 스콘몰리는 다 예뻐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치원생, 유치원생 갖고 싶은데 유치원생이 너무 갖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유치원생이 개취입니다. 어, 얘는 더 두꺼워. 얘는 더 두꺼워. 두께가 더 두꺼워요. 얘는. 두 배. 두 배. 오, 신기해. 뭘까, 뭘까, 뭘까, 뭘까. 짜잔. <웃음> 음악의 잼뱅인 저한테 이렇게 시련. 아, 그냥, 음, 뭐지? 뮤직 소사이어티. 뮤직 소사이어티 몰리입니다 근데 교복이랑 빵모자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 기타인가? 기타도 너무 귀여워 아그그물리또 사고 싶어요 어? 음, 기타 따로 도었어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어? 이게 뭐? 여기 이게 껴있어요 이렇게 물리 음악하는 물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소니언즈보다 물리 살거 그랬다 물리가 너무 귀여워요 물리 물리 아 소니언즈들 너무 잘어울신다 솔직히 소니언즈 너가 이겼어 너가 이겼어 <웃음> 어, 제대로 안세우져요 얘네